부티성형학회장 고익스입니다. 어, 이마는 되게 넓은 부분이잖아요. 사실 넓은 부분을 편편하게 주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미간주름이나 눈썹 올리는 주름에 의해서 페인인 거거든요 보통은 같이 보톡스랑 같이 시술하는 거를 가장 1번으로 하고요 보톡스랑 같이 하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노력으로 미간이나 이마주름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 일주일 해 오셨는데 미간이나 이마주름에 흔적이 담뿍 보이게 패여 있다? 그러면 그때 돼서 보톡스를 권합니다 필러를 잘 펴주고 보톡스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생기죠 그래서 어, 보톡스를 같이 하는 건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